배울 거는 변속기 세팅하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사이클 처음이신 분들이나 이제 좀 이게 작동하는거 미흡하신 분들은 사용 요령까지 네. 한번 배워보고 이두대 가지고 나중에 실습까지보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변속기를 틀어놓으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해보시는 건데 한번씩 아시겠죠? 이제 수업 순서는 먼저 변속기 사용 요령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 이쪽으로 좀 앞으로 잘보시면 네. 네. 앞으로 보시고 네. 보시기 네.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심한 업거 이제 다 다른 거 쓰시는 분들, 스램 거한파놀로 쓰시는 분 없으시죠? 다 네. 그냥 심한 업입니다. 네. 네. 설명하는 건 간단히 네. 제가 설명해 주겠죠. 하나니까 통상적으로 네. 쓰시는 게. 네. 네. 이것도 지금 시마노 11단 제품이고 10단이든 11단이든 똑같습니다 네. 작동 요령 자체가 하늘을 이시면 네. 변속이 되면 다 아시겠죠? 네. 미시면 거. 그리고 미시면 된는거 먼저 사용요령 중에 첫 번째가 날이 네. 하실 때너시끄러고 <웃음> 뭐 작은 거 우리 이너 걸어놓고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소리 가나성이 없죠 음.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상태니까 다른 거가 네. 제가 이렇게 아, 소리 들리는 거 들리세요 아, 네. 아, 이상할 게없다 아,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상인 상태에요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사진은다 똑같아요 작은 거 작은 거로 소리가 나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 기회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인을 꺾있는 상태로 네. 아시겠죠 네. 그거 반대로 앞에 큰 거, 제일 네. 큰 거. 네. 그러면 앞쪽에서 또다소리 나요. 꺾여가지고. 변속군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거, 작은 거는 피해줘야 됩니다. 작은 거, 작은 거 피하셔야 되고요. 쓰실 때, 앞에 큰 거, 큰 거, 제일 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급할 때는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쓰시는 경우인데 보통 좀 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꼭 쓰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전거 수명을 좀 오래 하고 싶으시면 이걸 피하셔야 된다는 거. 체인을 갖다가 좀 네. 늦게 교체하고 싶거나 덜 교체하고 싶은 이걸 피하셔야 돼요. 돼요. 체인이 꺾이면 수명이 빨리 네. 늘어납니다. 체인 자체가 아시겠죠? 네. 어, 변속기 중에 트리밍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십나요? 변속기를 쓰시면서 산디끼리 변속하다 트리밍이라는 거들어보거나요 네.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반단 기능이 있어요 사이클에는, 로드 사이클에는 아까 이, 이때 우리가 소리가 났잖아요 딸랑 딸랑 딸랑 딸랑 앞드일러에 보면 이 이쪽 왼쪽 버에 트리밍 기능이 있어요 자, 보시면 짙게 누르면 변속이 되는데 네. 살짝만 눌러볼게요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보이게 반단만 움직여요 네,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20%만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럼 소리가 없어져요 이 기어를 부디히하게 사용해야 됐을때이 트리밍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얘는 시하면 부분 중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듀라이스든 105든 우테그라든 클라리스도 이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소라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여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네, 드릴을 닿아서 지금 이 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닿겠죠? 쪽에 케이지 쪽에, 계속 딸랑달랑거리면서 그러니까 체인도 마모가 될 거고, 네. 앞트레일러 가이드도 계속 닿는 거예요. 계속. 마찰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건, 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네. 인지를 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소리가 잘안 나게 됩니다. 여기서 깊게 한번더 누르면 변속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네. 또 반대로, 이건 이너 트리밍이에요 제가. 살짝만 눌렀을 때 움직이는 거. 자, 반대로. 기어를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부딪에게 써야 됐을 때 이제 좀 안쪽에 닿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바짝 바깥쪽에 닿을 거에요 네. 이렇다피하시는 여기 레버를 레버 레벨 레벨. 네. 보시면 네. 이쪽에 레버자 움직여요 탕하고 스프레이 작게는 움직여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움직여서 보이십니까 네. 아우터 트리이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살짝 탕 썰거든요 네. 그럼 치지 않고 이 체인이 중간에동 움직이니까 그때 한번더 눌러버리면 공속이 되버립니다 11단 기준으로 보시면 이걸 한번더 눌러주셔야지 안쪽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요 요즘에 다 이제 11단 구동계를 사용하시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이지 혹시 뭐이 내용이 어렵거나 처음 들어보시면 <웃음> 예, 어떤 자전거 타세요? 사이클, 사이클. 이게 이해가 잘안 되세요. 그렇게. 아 하는 이유가 잘안 들으셨구나.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앞에 우리 이제 기어 단수는 말씀드리면 작은 거두 개가 있죠, 두 장이 있죠. 앞에 작은 거, 뒤에 작은 거 썼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트리밍이 필요한 거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딸랑, 딸랑, 딸랑, 딸랑. 그때 앞쪽에 있는 레버를 살짝 미시라는 거예요. 소리 많이 없어지죠. 없어져요, 없어져요 소리 가 이렇게. 이게 드리밍 아시겠죠? 소리 때문이다. 있고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이게 체인이 말릴 경우가 생겨요. 이게 가이드에 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체인의 수명도 늘릴 수 있고요. 이속 트러블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걸어놓으면. 이놈이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을 때는 이걸 쓰라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잘 모르시, 모르세요. 근데 통, 이제 한 예로, DI2 아시죠? 전동으로 왔다 갔다. 못 뭐. 쓰시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여유가 네. 있으시면 그걸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굳이 기계식이 또 감이 좋잖아요. 따닥따닥 네. 따닥 하는 맛 때문에 쓰시는 거니까. 네.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트리밍. 아시겠죠? <웃음> 그러면 <웃음> 네. 트리밍 했을 때 이제. 네. 이렇게 대화성으로가아도 틀림했을 때 소리가 안 나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절툼이 된거예요 그럼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렇습비 그러니까. 피하시라, 피하시라. 네. 네. 부득이하게 는 그랬을 때 있어요 우리 빨리 다니고 싶은데 힘은 드는데 이거 내려버리면 못 따라가긴 한데요 아, 그럴 아, 경우 있을 거예요 네. 속도가 느리든 말요 네. 기어 밑으로 보고 있 이렇게 가 있어요 기어 근데 더이상 없잖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요. 네그 없어서 막 밀어요. 그래도 이거 떨궈버리면 속도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확 너무 낮은 기어로 일단으로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껍질로 그냥 쓰세요. 근데 기어 한번 확인하시면서 변속하시라는 거. 지금 시대가 좋아지니까 변속창도 여기 다 뜨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기도 하죠.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쓰지 말아야 된다. 돼, 돼야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시다보면 이건 당연조작감을자기가 하실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사용하시다보면 이제, 이제 핵심적인 거 연속기를 이제 세팅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정비하는 법 네. 보통 때는 체인을 갖다가 이렇게 뒤, 우리 뒤에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돌렸을 때 하나 한 개, 한개잘 네. 바뀌어요 타고 있을 때도 오르막이 내려가게잘바뀌어요 눌렀을 때한 개, 두 개, 한 개, 한개잘 떨어지죠. 떨어지죠. 지금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의 변속기예요. 이게 이제 정비하러 오시는 게 이게 잘안 돼서 오실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집에서 개인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 돈은 못 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보십시오. 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요이 <웃음> 상태가 이제 문제가 있는 변속기예요. 보통 많이 오시는 경우예요. 이 상태에서 돌리고 있어요. 던져갖고 눌렀어요. 어떤지. 체인이 타고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 기어로, 고단 기어로. 보시면 눌렀는데 불구하고, 네. 눌렀는데, 네. 보세요. 얘는 약간 움직이서 움직였어요. 안움직이는건 아니에요. 네. 움직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체인은 그대로 위치에 가만히 있어요. 변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 더 눌러볼게요. 변속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한번눌러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네. 한번 더. 한번 더. 네. 자, 거의 다 없어요. 누를 게 없어요. 음. 분명히 나는 11단을 쓰고 있는데 10단을 쓰고 있는 거네, 같은 게왜 음. 이럴까요, 여러분? 이럴. 네. 저까지 못 보내겠어요. 네. 올라가어요 어, 여기저기 그, 그, 그, 올라가어요 네. 근데 이상해, 소리가 이상해요. 네. 다시 떨어져요. 음? 밀어볼게요. 어, 밀면 다시 또 아, 올라가세요. 네. 다시 떨어져요. 떨어져. 네. 떨어져. 네. 떨어져. 네. 이상하죠. 이 상태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타시다 보면 턱, 턱, 턱, 턱. 눌렀는데 안 바뀌고 다다다다다다다 다시 떨어지거나 아니면 걸긴 거는데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네. 무슨 이유냐면 이 변속기는 우리 이제 기계식 변속기잖아요. 얘는 케이블로 당겨서 이놈을 작동시키는 구조예요. 간단합니다. 다 당겼을 때는 제일 저단계가 되겠죠. 풀어버리면 제일 작은 기계로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놈이 역할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탁탁 탁 걸리도록 해준 역할이에요컨트롤버가 장력이 1까이 잡혀주면 한번 눌렀을 때1 0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놈이 1 0이 움직여가지고 한 칸이 딱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 눌렀을 때1 0이 아니라 한 50정도만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럼 50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번 눌렀을 때안움직이다한번더 누르면 150이니까 하나는 넘어갈 수있는 근데 두 개는 또못 넘어가요 이이 전달이 다안 되다 보니까 개구리 장력이. <목소리>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는 배럴이라는 게 있어요. 변속기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싹다 네. 뒤에 거는 여기 갖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단이 위로 올라오죠. 우리가 잠금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음. 안으로 들어가죠. <웃음> 네. 정방향 나사로 봤을 때, 그걸 갖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여기 있던 공간이 이렇게 좁었던 공간 이렇게 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나사라고 쳤을 때 음.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당겨지는 것처럼될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아, 한개 볼게요. 이렇게 배밑 돌렸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도 좀 애매해요. 하나 물었을 때. 그때는 약간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손으로 한번 돌릴 때 느낌에 어떠세요? 걸리면서 탁탁탁탁 탁, 탁, 음. 탁 돌아가죠. 네, 이게 오르르륵 돌아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한칸한 크리크씩 조정을 해라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톱니처럼 돌아가죠. <웃음> 캐럿처럼 느낌이 아시겠죠? 어떤 음. 느낌이지 여자분 네. 다 만져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네. 만져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요 <웃음> 돌려보세요 네, 반대,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느낌이 어떠세요? 걸리면서 넘어가죠? 알겠죠? 네. 이렇게 이 뒤로 막 돌릴 필요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돌리면서 자 보세요 기어를 하나 넣어놓고요 넣었어요 근데 변속이안 됐죠? 그때 이거를 돌리세요 하나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세요 아, 내가 계속 안 해도 이놈이 이제 돌리면서 케이블이 방지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놈이 이제 이놈이 반응을 하는 데이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렇게 아, 바뀌죠 네. 바뀌고 나서도 한 크리스 정도 더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에해야게 다시 내려오는 거보요단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줘요 이블 눌러서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 크리스 정도 돌려주는 거요 시계대 네. 방향으로 네. 다시 그러면서 모든 열을다다 보시는 네. 다 거예요 아까처로 동이라도 되죠 또한 예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이거를 갖다가 준비는 이제 잘 이해 못하고 하셔가지고 이걸 너무 세게 당겨 놓는 거예요 그럼 장비이 세지겠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안놀렀는데 변속이 됩니다 네. 생겨져. 이거 안 했어요 근데 변속이 돼요 이 단계는 힘으로만 이게 나사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당겨주는 게 있어요 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단으로 자 이렇게 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단으로 바꿨어요 제가 오르막길 올라가셨어요 오르막길 다 내려왔어요 속도를 내야 될아니 고단으로 음. 그 바꿔야겠죠 눌렀어요 어떠세요? 어? 세니까 위에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어주니까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장고해요, 이제 uh -huh.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장고야 상태에서 연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 떨고요. 반응이 없죠. 그때부터 두 사람이 또 장고 주는 거예요. 나사가 이게 나사가 안으로 들어가면 케이블은당결은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 두, 이제 반응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가 좀 애매해서 좀더 좀 풀어주면 이렇게 잠궈주면 아무 소리가 나요. 잘잘잘 걸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다시 네. 저단으로 바꿨다가 안자감이 떨어지면 응급처치가 딱난 겁니다. 잠궂을 해서 저단으로 바꿔 보는 거예요. 모든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면요, 네. 응급처치를잘 하신 거고, 굳이 샵에 가지 않아도 이 정비는 자전거 타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런 케이블이 늘어나서 생기는 거예요? 아, 아주, 일비자의 경우. 새 자전거 샀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정비하고 나면, 케이블링을 새로 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꼭 다시 오시라고. 아니면 타시다가 바로 문 있는 바로 오시라고. 근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 몇판 돌리면 끝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케이블링을 끝마주고 다 자전거 조립 했는데 올 때마다 줘. 이거 못 쳐, 한 바퀴 돌려 놓고 천원 커피 한잔 사먹으면 딱바달라려고하건데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거 배워 놓으시면 네. 자기 자전거를 놓아주다 주는 거예요. 아, 보 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못 하시면 어려우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저절로라기보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케이블은 요즘에 긴게 있죠? 여기도 긴게 있어요. 네. 이게 당기다 보면 이게 그 공간이 계속 매워지게 돼요. 이만큼의 공간이 이렇게 메어진 케이블이 어떻게 남아있잖아요, 약간이. 헐렁거리게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자리 잡았던 애들이 완벽하게 이제 끼어 들어가면서 이자들과의 피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약간씩은 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케이블 자체도 그 노후가 되면 바꿔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됐다면. 이거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그리고 웃긴 게 이걸 갖다가 계속 혼자서 막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봐요. 계속 돌려. 제일 불안한게 뭐냐면, 이걸 계속 돌려요. 돌려 그럼 네. 돌려. 이렇게 꺾일 때가 돌리지못했어요 움직이죠. 이래가 음.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네. <웃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풀, 다 풀리면? 다 풀리면 이 나사산이 망가지면 드레를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 또 와가지고 나사산을 만들어줘야죠. 이거 하나 자못풀어가 이거 못쓰게 됩니다. 이거 12만원 정도 하죠. 10만 9천원이면 거예요. 그럼 돈 날라가는 거예요. 뭐도 모르고 풀었다가 계속. 장구는 못해. 아무래도 장구는 더 이상 장구 수가 없기 때문에 푼는는 계속 풀어요. 그냥 타다 보니 꺾여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나사산이 망가지겠죠. 나사산이란게 뒷발을 그대로 막고 들어가야지 빠아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삐뚤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돌지가아요 나중에는. 이거를 다풀었는데 불과 변속 세팅이 안 된다는 건 케이블을 더 당겨야 돼요. 그때는 집에 이런 공구가 이런. 휴대용 공구에 m m 5 m m 다 있으니까요 풀어져 있으면 이렇게 됐다니요 이걸 갖다가 먼저 잠그는 거예요 살 음, 끼워 넣으세요 다시 다잠궈요 이제 밀어 들어가죠그리고 나서 이 놈을 당겨서 이쪽에다가 다시 핀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벽하게 묶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분석이 안됩니다 그때 이제 이걸 약간만 응.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고, 저석을 한번 해. 세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풀기만 하면 됩니다 <웃음> 한계가 있어요 항상 뭐든지 아시겠죠? 풀기만 하지 마시고 이게 아까 제가 대금 보셨죠? 이게 거의 한 1cm 정도? 네. 이게 1cm가 좀 안되겠네요 5mm 정도까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은색이 네. 한 요정도까지만 한 2mm에서 3mm 정도 볼 때까지만 풀어주셔야 돼요 더 이상 풀어버리면 아까처럼 꺾이니까 그때는 핀치를 다시 해주시라는 거 하실 수 있다면 이게 힘들고 어렵다면 괜히 또 망가뜨리지 말고 샵에 그냥 그려를 하시는 게 <웃음> 나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남자분들 자신감 있다고 하다가 시켜보면 다 못합니다 빵꾸 때올때도 남자분들이 못했어요 여자분들 되게 잘했어요 저번, 우리 저번 달에도 펑크 수리하는 거였을 때 여자분 두분더 빨리 했고 남자분들도 잘했어요 맞죠? 네. <웃음> 남자분들이 어리부리하고 다 찢어 <웃음> 먹었어요 아시겠죠? 생튀비만두개 날려먹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웃음> 배울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배우는 건 여자분들은 킨만 네. <웃음> 없다뿐이지 여자분들이 더잘 들어요 잘 모른다는 생각에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굳이 안 하시더라도 알고 있으면 남자분들한 알려줄 수 있겠죠, 혹시나.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굳이 하시라는 이유는 없어요. 뭐 라이딩 하다 보면 여자분들 몇명 없는데 남자분들이 보통 해주잖아요. 근데 남자가 못하면 설명을 해줘야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조심해서 시킨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흐런 대로 해야 잘될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맞죠? 꼭 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갈 거니까 에일리언을 기시켜보면다정거 이렇게 타실까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하나 더 팁으로 이두개 볼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리미트드 볼트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요 프레임마다 이 폭이 다 틀려요 네. 스프라켓을 장착해 놓으면 또 폭이 틀려져요 그럼 이게 세팅 값이 틀려져 버려요 자 보시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위에 게 여기 보시면 안쪽에 잘 보시면 하이, H라고 적혀있어요 네. H 이게 로우 w 에요 밑에는 L이라고 적혀있어요 똑같아요 사이클에도 그렇고 캄파드, 스랩비든다 이렇게 H, L 적혀있을 거예요 High, 하고 Low에요 이, 이 H는 이 작은 요쪽에 높은 고단 기어에 있는 스프라켓을 담당하는 에, 비, 이게 에, 리미티드 볼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L이 로우 w 밑에 1단 2단 그쪽에서 건드리는 에, 담당하는 이게 볼 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걸 갖다가 제가 잠궈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어떻게 됩니까? 음. 아, 음. 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음. 이까지 쓸수는 없을 건데, 네. 이걸 걸어버리면요, 임의로 이 기회를 못 쓰게 할수 있어요. 음. 작은 걸못 쓰게 할수 있다고요. 행어가휘어과는자전거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게까지 떨어져서 이게 타요 지금 프레임을 때릴 수가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카본 비싼 자전거인데 아... 이걸 임므로 돌려가지고 이걸 쓰지 말라고 <웃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다 보면 이걸 갖 다다닥 가다 내리다 보면 일로 팡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팡 때려가지고 안 가질 일이 생기겠죠 음... 그러니까 자전거를 새로 조립했을 때 당연히 세팅하는 기어이기도 이게, 이게 볼트기도 하지만 임의로 내가 응급처치용으로도 용으로, 쓸수 있는 네, 볼트라는 기본값은 그러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틀 그걸 설치를 했을 때그 프레임하고 그 바퀴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너무 어, 복잡한 어, 내용이니까 네. 이게 있다는 건 아시면 돼요 이게 뭐라는 건 아셔야지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요 <웃음> 아, 이거 아까 TV 플 풀었을 때는 리미트는 그 그대로 놨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돌려버리면 위로 비속이돼버려요 그냥 이 볼트가 밀면서 드레를 작동시키는 을 거예요 장보면 이렇게 나사단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풀어주면 보통은 그러면 음. 이거는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벌에 자전거 가있어로서 있어요 맞춰져요 맞춰. 맞춰. 딱 이거에 맞춰져요 이 스프라켓이랑 바퀴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스프라켓 바꾸고 바퀴 바꾸면서 이걸 이렇게 크게 조작할 일은 없어요 배럴로 어 세팅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임의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을 가진 프레임은 없어요 이 교육은 통상적으로 다 똑같아요 130mm예요 사이클은 NTV 같은 경우는 142mm, 135mm 그렇고요. 이 폭은 통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걸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a 인이 네. 샵에 왔을 때 이걸 세골로 설치할 때 이게 보통 풀려있어요 장고가지고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되죠. 만약에 쓰면은 얘부터 네. 예? 세팅 안 되죠? 첫 번째 위에 거야? 네. 음. 순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거 가 많이 휘었을 때드레일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워있죠? 그럼 이게 스포트가 있죠? 얘는스포트가 없는데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말려가 어떻게 되습니까 깨지면서 저 밖에 는 엘리어 보셨어요? 저것도 해머 휘면서 자전 드레일러가 말리면서 네, 완전 체인업 드레일러가 완전 망가졌더라고요 이런 그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걸 잡아 볼게요 로우를 제가 잠힙다 로우를 눌러도 분석이 안 돼요 롤리죠 아시겠죠? 꼬르 밖에 올라갈 때 뒤에 갈 때면 몰래 좀 좋으세요 많이 넣어요 을막좀해줘안 되니까 여자들이 몰라요 남자분들 네, 네. 골탕 먹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 아시겠죠? 좋아 놓으면 저두 개는 절대 못 씁니다 하나 아무리 이게, 이게 빠지고 있죠 힘 좋은 여자들 막 사풍니다 그냥 아시겠죠? 아니, 난, 네. 그런 팁을 뭐 알려드리면 안되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 네. 롤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두 개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주워버리면 작동이 o t sure if y o 거 have a limited ball. I'm not sure if you have a l i m i t e 면 ball. I'm not sure if you have a limited ball. I'm not sure if you have a l i 그래서 이두개 이 세팅이 딱입장이잘 맞춰져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 세팅을 하는 거예 이게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돌리고 풀어봐야 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너무 집에서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을실것 같고요 보통 자전거다 맞춰져 있을 거니까 네. 이까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샵에 가셔서 의뢰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가까운 샵에 가서 근데 그 제조사 마다 보니까 이뒤에스프라켓 안쪽에 보면 이렇게 체에 넘어가지 말라고 파는타 하나 다 했죠 5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전거를 만들 때 완성차 기준으로는요 여기 반사판이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되거나 네. 가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음. 근데 웃긴 거는 휠을 따로 사는 휠들 있죠 뭐 찌비라든지 뭐 저런 뭐 라이트웨이트라든지 CCU 뭐 그런 애들은 안 달려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완성차로 나갈 때랑요 각개로 나갈 때랑은 법률 자체가 틀리답니다 그러면은 안날리는 것들은 애초에 별개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조립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조립을 하셨겠죠 따로따로 맞춰가지고 완성체가 아니에요제것 같은 경우는 스페셜 5000인데 네. 제것 같은 경우제 모델은 아예 네. 그게 없거든 처음부터 네. 없었습니까? 예, 네, 원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통관이 되려면 테스트 합격하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이언트는 보면 TCR이나 이런 모델들은 보면 대부분 다 달려있거든요 네. 비싼 우리 천만짜리 자전거 이거 완전 이거 달려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어쩌고 팔린데 오빠를 떼라고. 이거, 이거, 이거. 나... 초보자 아이템, 초보자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비텐션 세팅만 잘 되고, 배럴 세팅 대신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어. 떼줘 음... 그것도 무거우니까 시끄러워. 나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네. 뭔가 이거 내가 오늘 자동차 처음 산것 같은 초 그래서 보통 빼긴 떼죠. 이게 네. 네. 네. 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법률상 지금은 좀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완성차가 나갔을 때 이게 반사판 여기 기본 유리 은색으로 된 반사판 여기 빨간색 반사판 그리고 우리 가이드가 있어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음. 이, 이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안전장치들은 자동차 달린 상태로 출고가 돼야 통관이 됩니다. 네. 음. 보통 따로 조립한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필 따로 뭐 부품 따로 하면 그런 법률같은게 적용이 안되더라 법이라는게 웃기게 이렇게 또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거 말고도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폴트 하나가 되있어요 뭡니까? 또 볼트가 하나 남았어요 네, 네. 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는 보통 얘는 진짜 건드릴 일이 많이 없는데 스램 같은 경우는 이게 반응을 바로 합니다 스램 혹시 이렇게 자전거에 있어진 게 있어요? 스램 스램 부품. 아, d 에 t 스램. MMTB가 스램. 아, 있습니까? 예. 지금 스램입니까? 예. 그럼 모친가모. 네. 네. 자전거 좀 빌.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뭐들 고 들어요? 이게 뭐냐면 B 텐션 볼트라는 게예요. 보통 이게 메인 텐션, A 텐션이에요. 메인 텐션. 밀어주는 텐션. 이 텐션이 있으면 또이 텐션도 있어요. 아, 아.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보시죠. 음. 체인이 오래 쓰거나 이렇게 좀 다르면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니까, 러 체인이 아니라 드레일러를 오래쓰면이 텐션 자체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변속, 이게 변속하는,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바뀌니까, 계속. 이게 약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다아요 음. 수명이 다 되면. 이런 경우 많이 보셔서, 근데 모르고 타세요, 보통. 네. 보통 이게 저 단계를 가면 이게 체인하고 스프라켓이 붙어요. 네. 그때 이거를 잠궈주시면요. 밀면서 이렇게 뒤로 와요. 지금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 제품이라서 탄징이 응. 네. 좋으니까 바로 뒤로 가있어요. 아, 응. 이게 홀로워드을때 그렇죠. 잠 당부. 주시면 돼요. 그 슬랩 같은 경우는 지금 세부도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지금 그 반응이 지금 이 안에 지금 레일러 안에 지금 스프링이 스프링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오래으면다 근데 그래, 지금 그,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제가 산 샵에서 하는 말이 보관하는 게 자전거 탈환하는데을 보관할 그렇죠. 때 그렇죠. 최대한 아웃 아웃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네. 기어를 다 풀어놓은 상태로 스프링을 최대한 장력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라. 그래야 스프링이 안 늘어나서 레일로 오래 쓴다더라고. 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때문에. 맞습니다. <웃음> 이게 집에 가시면 열심히 타고 오르막도 갔다가 <웃음> 네. <이래요>. 아, 멋있겠다 <웃음> 장식 좋아요. 에 이텐션 나가고 이텐션도 나갑니다. 체인도 <웃음> 아쫙 늘어나는 상태고. 일자로 아, 놔두라고 들었던 아니다.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자동도 아, 요거 인어하고 요거 한3 단계 정도 네, 이렇게 알었는데 제일 풀어놓는 네. 게 제일 좋습니다. 아둘다사무 네, 아, 네. 이걸 주행하면 아까 제가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만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문제는 없습니다. 음. 네. 음. 어, 이게 제가 말씀드린건 음. 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급하면 이거 꼭 신경쓰면서 집을 확인 다하슨스가인으로 세워볼 필게 없어요. 무리한 교속만 아니라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비를 하다 보면 저도 흙스로 많은 것들이 생겨요 노하우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하다 보면 또 문제 생기는 것도 있고요 너무 또 야매로 하다 보면 문제 생기는 게 <웃음> 여러 가지 자전거 만지다 고 같은 동일한 제품인데 이게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의 일로 좀좀 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케까지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응. 너무 이런, 거, 너무 신경 써.